네 안녕하세요 이탄트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35mm 1.8 렌즈를 리뷰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보통 소니 크롭 바디를 사게 되면 은꼭 사라고 추천하는 렌즈가 있어요 18105G 렌즈라든지이 35mm 1.8 렌즈도 그 렌즈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 렌즈를 사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시작할게요 you oh. 제가 알파 6400을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제가 캠핑도 다닐 때도 있고, 뭐 다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좀 밝은 조리개 렌즈가 하나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많은 걸좀 검색을 하기도 했어요. 뭐 소니의 28mm F 2.0도 있었고, 뭐 35mm 1.82 렌즈, 그리고 삼양의 35mm 2.8, 1.4. 이런 렌즈들이 있었는데 이 렌즈로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먼저 눈에 봤던 거는 삼양의 35mm 렌즈 두 개였어요 1.4, 2.8 그래서 중고샵에 그두 렌즈를 쓰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디가 거기에 있던 바디였었는데 6500이었나? 그 바디에 그두 개를 물렸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AF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심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AF가 좀 헤맨다라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양렌즈를 사러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두개를 딱 써본 느낌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니 이 렌즈 35mm 중고렌즈도 있었거든요 그 렌즈를 딱 껴서 쓰는데 와 정말 AF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화각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렌즈를 사용할까 하다가 이 렌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렌즈가 중고장터에 아무리 매복을 잘해도 잘안나오더라고요 소니 유저들이 렌즈는 안팔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새 걸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외형을 보게 되면 이 미디가 되게 짧아요 보이시나요? 굉장히 짧고 타이니 렌즈 같죠? 그리고 이 렌즈는 OSS, 손떨림 방지를 지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산 이유도 있어요 이게 6400이 바디 손떨방이었기 때문에 렌즈 손떨방으로 손떨림 방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사진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영상에서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동영상 찍을 때도 좋고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, 두번째는 빠른 a f 예요 빠른 AF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제가 진짜 놀랐던게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알파 6400에 마운트한 렌즈 중에 AF가 제일 빠릅니다 제 개인적 견해예요 제가 뭐 탑론 렌즈 1728도 껴보고 이것저것 껴봤거든요 뭐 소니의 다른 렌즈들도 껴봤는데 이 렌즈가 뭐 궁합이 잘 맞는지 AF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사게 된두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어차피 이 렌즈가 나오지 꽤 됐기 때문에 이 렌즈의 사양, 뭐 재원 같은 거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가볍고 AF도 빠르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네, 다음 장점은 짐벌에 이렇게 부착했을 때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짐벌용으로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, 세팅도 금방 돼요. 가벼운 렌즈일수록 무게중심 맞출 필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네, 모터에 무리도 안 주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은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테스트로 진주가 가볍고 AF가 빨리니까 조영상을 찍을 때 짐벌을 가지고 다닐 때는 얘보다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네요. 음. 그러면... 그렇죠. <놀람> 아주 쓰기가 습니다이 렌즈는 단렌즈다 보니까 좋은 심도를 또 표현을 해줍니다 크롭 바디가 아무래도 풀 프레임 바디보다 심도가 표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풀 프레임이 아닌 크롭 바디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주는 렌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도 표현 그리고 감도 네,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 네, 그 테스트한 푸티지들을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35mm 렌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산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찾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5mm 렌즈 아직 크롭 바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없으시면 하나 구입하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저랑 리뷰를 앞으로 함께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